지금 쥐고 있는 거 그래 그래 그거 대체 뭔데 뭔지도 모르면서 손에 꽉 쥐고 쓸 생각조차 못해 어둠 속에 단단히 묶인 채로 머리나서 완전 풀린 채로 하늘과 땅의 것들을 어떻게 묶어 풀었니 손에 진거왜서도기억 k 여기 전쟁 터진 놀이터가 아냐 보여주기 no 위한 영 놀이 그만해 아참까 네 so, hey. 자신에게 물어봐, 물어봐. 시자승을 원하고 있는가? You gotta be a soldier, the army of the kingdom. Yes, 깃발 높이 들고 전장으로 진격. 나는야, Yes 쟁이 것이 바로 내 정체성. 그 정체성은 어디 있어 I w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. I w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. Be strong, hey, hey. 내안죽 은행 행진 가？하지만 우리는 기 대하 네 죽음 을 통한, 천 국의 승 전가. 담대하 게나 가면 돼. Yeah. Like a l i a r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어 목숨 바쳐 목숨 바쳐 우리는 그리스도의 꿈, 이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, 맡은 자들에게 요구. 내는 것은 직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우리의 입과 심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고정해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 모두 왜쳐 여호와께 충성 I w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 o u set your foot I w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 o u set your foot Be strong My lord, 당신의 명령대로 예언해 Lego dry bones hear the word of the Lord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지어다 지금이 예언적 선포가. 교회의 지각을 움직여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나 여호와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어 완전히 죽어있던 너희들을 살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뼈들은 다시 연결되어 골격을 이루고 그 골격이의 힘줄 그리고 살과 가죽이 덮여 생기되는 성령께서 공손한 복사방에서 불어와 죽은 자 일으켜 여호와의 큰 군대여 비쇼 The army of the the God, the army of the kingdom, I'm a kingdom. Kingdom. kingdom pillar